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최근 발생했던 중국 국가박물관의 부여 고구려 발해연표 삭제사건에 대해서 중국 리잔수와 박병석 의장이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리잔수는 이에 대해 양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해결책을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연구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협의해 갈수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술적인 문제로 이미 서로가 합의된 것으로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한국 너네 왜 그러냐. 역사적 사실이잖아.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씨는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며 양국의 우호 정서 증진이 기요하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뭔가 더 적극적인 말을 해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부여,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이며 제대로 써넣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 왜곡 문제를 점검할 것. 뭐 이런 말이 오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김부겸 사태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편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에 그 일대를 기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친일 사료라는 거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에 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양국의 우호 정서 증진이 귀요하다라는 가벼운 저런 말은. 국민들 정서를 건들면 우리가 뭔가 하는 척을 해야 하니까 쪽팔리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결과 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니 이니 연이 연이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지자들이 뭔가 책임지고 원점으로 돌리려는 자세를 보여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미 상황은 끝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의 외국사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사관으로 된 우리 정사를 펴내고 세계 만방에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권은 모두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움직이는 건 국민들입니다. 남의 잘못이 곧 매국 매민노의 자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 대통령의 허물만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을 다시 옹호하고 내각제 싫다면서도 내각제를 실험한 자는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받드는 행태 이거 정상적인 사람 행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 동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사관으로 본 동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동의냐? 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다른 기록으로 보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배달 고조선이나 천문학, 문자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이으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뭐든 다다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전기고대를 다루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냐면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이 전기고대를 들먹이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이 분야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이므로 이것을 알지 않고는 무슨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논하든 동의 얘기는 심심할 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논하다가 어느 지역 사람을 구분할 때 반드시 동의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고대를 잘 알아야 후기고대를 탄탄히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료를 펼쳐보겠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보면 사마천이 사기에 금살치우라고 하며 왜곡해놓은 치우와 황제의 대전의 전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최초로 병기를 만든 어른이시기에 병기왕이나 무기왕으로도 불립니다. 무기왕 치우의 부대는 갑옷을 입은 보병들을 운영한 것은 물론 기병까지 활용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편제를 짜서 전략적으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뭘로 뭘 만드느냐 뭘 어떻게 편지를 짜서 어떻게 움직였단 말인가 예상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우천왕은 형제와 부계일족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인물 81명을 뽑아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여기서 81명은 당연히 오늘날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연상시킵니다. 81명이 하나로 뭉친 하나의 부대를 움직이는 통솔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81명 중에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대장이라는 이름과 당시의 이름이 같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여기서 치후의 부대가 체계적인 부대 운영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갈로산에서 쇠를 캐다가 칼과 갑옷, 창, 대궁, 호시를 많이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산에서 무엇을 캐다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세력했느냐? 그건 구치라는 채광도구를 만들어서겠다고 전합니다. 치유천왕께서 소호를 포위하여 멸하려 할때 헌원이 항복하지 않고 덤벼오자 천왕께서 구군에 명하여 네들로 나누어 진군하게 하시고 몽소 보병과 기병 삼천을 이끌고 곧장 탕록의 유들판에서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우실 때 사방에서 협공하여 참살하시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전투를 호령하시니 적군은 두렵고 손이 떨려 바쁘게 도망쳐 백리안의 병마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주, 연주, 회수, 태산땅을 모두 차지하고 탕록의 성을 쌓으시고 회대의 집을 지으시니 헌혼의 무리가 모두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대체로 당시 서쪽 사람들은 한갓 화살과 돌팔매만 믿고 갑옷의 사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치우천왕에 뛰어나고 강력한 법력에 부딪혀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간담이서늘 하여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하였다. 사마천이 금살 치우라 한 부분과 헌원의 부하들이 모두 신하를 친하며 조공을 바쳤다는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헌원이 이겼는데 그 부하들이 치우에게 신하를 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개를 일으켰다는 것은 기병들로 인한 흙먼지일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전열입니다. 부대의 대열이 흐트러지면 그 자리에서 있어도 죽고 도망가다가도 다 죽는 것입니다. 서쪽 사람들은 한갓 화살을 쓰거나 돌팔매질밖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운급 헌원기에는 치우의 부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치우가 처음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 동두철액이라 여겼다. 헌원은 여러 번의 패배를 겪고 치우 천왕의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갑옷을 따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덤볐다고 합니다. 하물며 헌원은 지난거를 만들어서 대항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들의 격분한 치우천왕이 완전히 그들의 씨를 말려 버리고서야 전쟁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말릴 때 헌원은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헌원이 이미 죽어서 없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치우에게 신하를 청해 온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오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몇번다뤘었습니다 사망은 대표적으로 복희 신농 황제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다르게 수인, 복희, 신농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소한 이름인 이 수인씨가 여기 들어있는 것인데요. 수인은 풍씨입니다. 중국은 수인이 풍매왕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풍씨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이 풍성은 가장 오래된 성으로 봅니다.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인용하면 황보밀의 제왕세기와 죽서기년등의 복희씨의 아버지인 수인씨의 성이 풍성이라고 나오므로 복희씨의 성이 풍이고 어머니의 여와씨의성 또한 풍이다. 고3분에서는 복희씨는 수인의 아들인데 바람으로 인하여 낳았기 때문에 성이 풍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서인 태백일사에서는 많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의 환웅은 아들이 열두리였는데 마지는 다이발환웅이요 막내는 태호이신이 복희라고도 불렀다.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났고 우사직책을 대물림받았다. 나중에 청구 낭랑을 지나 진땅으로 이주하여 수인, 유소와 함께 서쪽 땅에 국가를 세웠다. 그 후예가 풍산에 나뉘어 살면서 역시 풍으로 성을 삼았다. 그 성은 나중에 폐, 관, 임, 기, 포, 리, 사, 팽 여덟 시적으로 나누어졌다. 중국 사서와 우리의 태백일사와 어떤 사서가 더 디테일하고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사서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어디 바람으로 흘려들어서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느낌이고 태백일사는 바로 옆집 이웃의 역사를 보고 쓰듯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다 풍성이 훗날 8개 성으로 분화되었다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주워듣고 뭉뚱그린 중국 사료들과 우리 사료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단고기는 있어서 써야 할 것은 자세히 썼고 없어서 못쓸 것은 꾸미지 않고 한두 줄로 솔직하게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사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 자료가 없어서 쓸수 없었던 것들은 꾸밈 없이 한두 줄로 아주 냉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창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이고 굳이 창작을 안 해보셨어도 일기만 써봐도 아실 것입니다. 일기를 쓰셨을 때도 그 짧은 일기도 살짝 꾸미셨던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본래 펜을 잡고 글을 쓸때 자꾸 꾸미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소생은 적은 경험으로 이 느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아주 칼같이 냉정하게 어떤 단군들의 재위 업적마저도 한두 줄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다 살펴본 결과 내가 알수 없는 건 쓰지 않겠소라고 하며 노려보는 선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책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저는 이 책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염제, 치우, 황제까지도 그 족보와 업적, 전투 내용까지 매우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과 치우는 그만큼 동이족들에게 수천년 동안 하디슈였고 구전되며 기록되며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염제신농을 보게 되면 소전은 동의족으로 안부련환웅의 명으로 섬서성 강수에 가서 군사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낳은 아들 중에 마지가 성년인데 이가 바로 염제신농입니다. 실제 염제신농이 섬서성 기사년 서쪽 기술을 뜻하는 강수에서 자랐습니다. 염제신농이 강수에서 자랐기에 그 성을 강씨라고 하였고 강태공으로도 이어진다. 얼마 전 동의 시리즈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중국 사료들과 상통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서들은 중국 사서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오래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족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마지 성년, 그러니까 염제신농 말고 둘째가 또 있는데 이둘째 이름이 욱인데 이 욱의 0세손이 바로 황제헌원이다. 반면 사마종의 사기세근 오제봉기에서는 소전은 제후국의 국호다 사람 이름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근을 쓴 사마정은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이렇게 썼겠죠 태백일사에서는 신농의 족보는 물론 사실상 어려서부터 성인이 된 때까지의 활동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 연속성 있게 구전되어 왔고 문서로 기록하여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환국의 마지막 환인인 지휘리 환인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위리환인께서 거발원 환웅께 명하여 동방 땅에 가서 살기 좋은 나라를 개척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주어주셨습니까 천부인이죠 환국의 국통을 인증하는 문서와 도장인 천부와 인 이것은 거발원 환웅이환웅의 적통계승자이며 그분이 세우신 이 동네가 환국의 적통동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서엔 이름과 행동까지 다 나옵니다 지위리 환인께서 거발한 환웅께 천부와 인을 주심으로써 환국에 적통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암기해야 합니다. 지위리, 거발한천부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주역들, 예? 그 주역들이 전원, 거발한 환웅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털을 잡고 대대손손 환국 때부터 있어 왔던 이 역사들을 구전하고 써내려 오고 있었으니까, 우리 책에 지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통이기에 이 동네에 그 이야기들이 구전 기록되어 왔고 조상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내재된 습성에 따라 그 기록과 전통들이 지금까지 잘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기세근을 쓴 사마정은 그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외국인들 그렇게 잘하세요? 외국인 이름, 족보, 역사 그렇게 관심있고 잘하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 족보나 역사 그런 것들을 자손만대 구전해주고 기록물 내려보내주고 지켜라 지켜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런건 후손들도 자기 조상도 아니라 잘 안듣고 보존도 안해요. 하물며 옛날엔 그런 전공같은 것도 없잖아요. 느낄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 옛날에 조상들이 활동했던 땅은 현재 의 중국 땅이지만 현재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 정신과 정통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사는 현대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느낌이 까마득한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가 가짜가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요. 역사는 역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에 의하면 신농신은 중국에서 역사인물로 대접받지 못한다. 자기네 조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신농은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 고분에 나타난다. 빌림성 집안 5회분의 4호묘, 5호묘의 3실총 벽화 그림이 그것이다. 소얼굴에 제비옷을 입은 신이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인데 대개 한 손에는 풀을, 다른 한 손에는 나무 혹은 무기를 쥐고 있고 그의 머리 근처에 태양이 떠있다. 또한 고구려 장천 1호 고분에는 매우 사실적인 풍속화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 당대의 노소귀천이 함께 어우러진 그림이다. 이 그림은 바로 신농시의 후예들이 신단수 아래에서 벌인 안운한 축제의 모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책은 많이 사라졌으나 조상님들은 이렇게 정직한 기록과 유물들 같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묘족 묘족 역시 중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강시성을 가진 치우가 있었다. 치우는 구여의 임금이다. 라고 적어놨고 상서에도 구여는 치우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동령이라는 중국인도 중국 민족사에서 묘족의 나라 이름이 바로 구여이며 그 임금을 치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묘족 같은 사람들이 본래 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지에 살다가 한족에 동화되기 싫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켜오는 전통 복장은 생각건데 아마도 과거 치우가 활동하던 그때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쓰신 책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 글자가 뭐가 안 맞는다느니 그런 거는 설사 있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서들 중에 수정되지 않은 역사서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 사료를 근거로 해서 한국 사료를 위소로 모는 것은 한국 법적으로 범죄로 명시해야 할 정도입니다. 다는컨대 왜곡된 동방 역사를 바로잡을 키는 오직 삼성기 1, 2,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은 환단고기뿐입니다. 그렇게 환단고기 불인정은 곧장 중국사 인정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최근 말씀드린 국제관계에서의 역사적 권리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그 심각성을 다시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억지인가? 사료와 교차검증,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